7 0 k g 때까지 2kg, 남았다 k f c 칠리소스 그냥 생으로 입에 들이붓고 싶은데 참는다 k 뭐? 지금 k 뭐 다리 운동하나? 내가 턱걸이 하는걸 한번 관찰해봤는데 순수 근육으로만 몸을 당겨야 하는데 뼈랑 인대까지 다 써버리니 몸에 데미지가 오는 것 같다. 지금 하는건 운동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거다.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하나를 하더라도 근육을 사용해서 당겨봐야겠다. 야밥잘 먹었냐? 줘봐. 먹고 그럼 가만히 불러도 대답이 없어. 이거는 뭐 거의 뭐 엄마라는게 비닐까지 뒤지고 있네. 야뭐 왔다 뭐 왔다. 또 상객 들어왔다. 조용해라 조용해라. 뭐하니? 아무 생각 없네. 야야 야. 아어어 그럼 어. 어, 그만해라 좀뭐냐저점 뭐야 야아 별, 희한한 새끼를 다하고 있네 쥐 잡냐 아저 아. 새끼 볼일 보네 아 더러운 새끼야, 멀리 가서봐 무늬가 희안하다 얘가 제일 얌전하네